황승입니다. 황승입니다. 파츠 이 미주 치과 병원. 이번 방안 이동 편큰 취급입니다. 다음 수요 중학교입니다. 승객님,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지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. 입니다 다음은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. 1 9는하차입니다마시 승차 부분에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차입니다